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준호님 안녕하세요. 배애정님 안녕하세요. 성형님 안녕하세요. 우주빈우주빈 오즈빈이... 형님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<웃음> 습니다습니다아 아, 이번에 쏘미덕머니에 거기 한번 출시해봤는어 장난 아니죠? 네. 아까 재밌는, 재밌는 댓글 읽었어요. 이제 나만 알고 있으면 곧 망할 밴드. <웃음> 저번 <웃음> 방송 영상을 보고 나서 김진수 선배님께서 김수 아, 예. 형님이 전화 오더니 야 너네 아, 방송 진짜 말 하지마 <웃음> <웃음> 아니면 어디 <웃음> 학원을 다니래 항상 방송에 나갈 때마다 힘들었었는데 <웃음>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음. 봉근 형한테 벌금이 몰빵 됐었죠 3초간 말안 하면은 벌금 내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네, 봉근 네. 형이 야 이건 너무한데 <웃음> <웃음> 그러, 그러다가 나중에 이랬잖아. 아. 아 <웃음> 어 <웃음> 남들과 좀 공감대가 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아 맞아요 맞아요 음. 맞아요. 맞아, 맞아. 음. 이제 음악을 안 하시는 이제 지인들하고 만나면은 음. 아파트값이 어디가 떨어지고 음. 어디가 올라오는 그런 것들 우리끼리 보여야 밥딜러니 이번에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음. <웃음> 이게 소재가 안 맞는 부분이. 음.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이거예요. 남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잘 몰라. 음. 인스타에서 봤어요. 제목은 말 조각게 하는 사람 끝이 <웃음> 거기에 나는 포함되어 있나? <웃음> 아미 <미친>. 진짜 <웃음> 아, 아까 빵빵 터지지 왜 지금 빵빵? <웃음> 아니 방금 되게 찰지게 말하던 조각대 말. 자기의 꼭 그런 사연이 있다면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. 에이, 아나 호갱 될 뻔했어. 야 네가 포개처 말했나 보지. 근데 <웃음> <웃음> 니가 그러니까 잘못했다. A! 에이, 오늘따라 공부가 안 된다. 비. 하지 마, 그럼. <웃음> 아니,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쁘수 말고 거간 이거는 <웃음>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는 말인데. 그래, 그럼 하지 마 그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음, 음, 잠깐 그렇지. 쉬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같 이거 자주 쓴 사람 오늘 중에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운안 된다면 안 쳐봐. <웃음> 주성이라고 드럼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, 이게 베이스쳤어 주성이가 그것도 안좋저좋았다는 이것 때문에 베이스도 잘 안쳐주고 힘들다고 얘기했는데, 걔가 핫도그를 팔았거든? 네. 네 핫도그 팔았거든. 그럼 니 핫도그 팔어. 그래서 눈이 별 <별로> 편을 았는데 <웃음> 야, 야, 그때는. <웃음> 미안. 한 <웃음> v 주성아 미안. o tell you. So, I'm going to tell you. I'm 가 o i n g t 아픈 사람한테 얘기한 거잖아. a g i d o m u s u d 네. 네. 야왜안 먹어요? 그냥 무서워 약이 휴우수가 있구나 약이 아, 무식한 형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약이 무섭다고 약이 무섭다, 뭐. 어, 야기 무섭다. 야기. 야기. 우리 부모님이 안 먹였어 어. 아파도 아파,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니가 등신형이 약했서 <웃음> 우리 <웃음> 아버지가 에이! 아 오늘 짱 춥다 내일은 더 춥대 음. 아니, 겨울이니까 추운게 당연하지 그럼 덥겠냐? <웃음> <웃음> 너 나한테 감정이 <감수형이 웃음> <아니, 웃음> <웃음> 짱 춥다. 야 내일 더 춥대. 아소에말 하는 애들한테 아, 아니면이물어보 사람이 아, 미운 살이 박혀가지고 아, 그러니까 아 맞아. 아, 그럴 음, 수도 있겠다. 음, 음, 그런 사람 는데는 데서 너무 많지 A. 난 여름이 더 좋아. 안 추워서. B. 여름에도 에어컨 때문에 정말 추워. 나, 어. 내가 이렇게 대답한 경우가 있어. 어, 어. 음. 야, 말을 더 이상 의미야. 이어가기 어. 싫게 만드는 화법이래 그러니까 말을 끊어버리는 음. 스타일. 음. 어, 어, 어. A. 아니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. 야 나도 그랬는데. 사실 나는 이렇게 이랬어. 기승전 지혜기. 아음 와, 기승전 지혜기. 이거 가운 가운으로 삼야 되겠다. 뭐딱이가운데로 써놔야 되겠다. 기승전 지혜기로 넘어가. 는거 음 이거 나 이래요. 이거 저 반성합니다. 인정? 인정? 네. 나이 네.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나 중시 지혜기한 거 재밌다. 네, 그 형은 재밌죠. 잖나재밌어 근데 <웃음> 어. 이것도 사람마다 케바케. 음. 밴드 리더를 하고 볼 일이에요. <웃음> 다 잘해주고 있어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요. 진짜 재밌어. 응. 자 넘어갈게요. 마지막입니다. 우자 씨, 아까 제가 보낸 거 확인하셨어요? 중식 씨, 제가 그 봤으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. 아.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그런 거야. 내가 볼때 A가 잘못하고 평소에 누가 해? 얼마나 계속 꾸였으면 이런 말을 하 해? 아니 이, 이런 거지 <웃음> 방금까지 이런 거지. 아 그러니까. 이거? <웃음> <웃음> 맞아 방에서 내가 어, 어, 어. 방에서 내가 공부를 그, 하고 있었고 개, 개관동이, 개관동이.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맞아, 맞아. 엄마가 아. 야너 공부하는 거 뭐해? 이러는 거야. 네. 공부하고 있었는데. 자가 평소에 공부 어. 안 하니까 그래 뭐. 그러니까. 아. 공부 잘하는 사 아니야. 발 들고 들어오지. 딱히 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. 난 좋아요. 이분들 아십니까? 나도 괜찮은 거 같은데. <웃음> 부장님 너무 웃겨 웃기십니다 <웃음> 누굴까요? 너 아니야? 저겠습니까? 정신이 말하네 왜가부장님이 부장님 대개가 아 재개그 어, 어, 부장님 너무 웃기십니다 이렇게 안하잖아요 아! 아! <웃음> 아! 아 부장님 <웃음> 들었어? 들었어? 이렇게 해야죠 부장님 뭐 웃기면 그렇게 해야죠 맞죠? <웃음> 가만히 있다가 그러자 그 화면 미칠까고 야 어. <웃음> <웃음> 아, 네, 누잖아. 어. 아, 내분 주니어들이 밴드 만들어도. 어? <웃음> 아, 제제 자식이 음악 한다면 죽여 버릴 건데. <웃음> 음악 평생 음악 <웃음> 평생이. <웃음> 감사합니다. 시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<감사합니다>. 말 <웃음> 평생 해, 해야죠? 예. 이거 골무 죽겠네. 평생이. <웃음> <그래서 웃음> <이지눠이>. 비지스. <웃음> 어, 스피 님, 데뷔 무대가 어디셨어요? 어. 데뷔 그... 무대 어디셨어요? 몽키비즈니스 데뷔... 일구칠호 아 일구칠호 일구칠을 경희대 경희대 있는 1 9 7호에서첫 공연했습니다 네. 최민호님 술은 누가 제일 잘 마시나요 술은 우주비 형이 제일 잘 마셔요 갑자기, 우주비 나... 형 저랑 우주비 형이랑 같이 매일 마셔요 <웃음> 민호가 엄대 선대에서 볼때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<웃음> 저만해요 <저한테>, 예 <웃음> 저번 주걸 다시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네, 미노도 네. 네. 짜다실잘 모르지는 않았는데. <웃음> 예, 훤하게. <웃음> <영적>. 네. <웃음> 나 영적. 되게 똑똑하고 와 진짜 건전하고 바르고 <웃음> 딱 부러지는 애가 온줄 알았어. <웃음> 애기 베이비, 베이비. 너몇 살에 사실대로 말해도. 서른 이유? 뭐든 시키면 똑바로 못 하는 거 기타레스 다가는거 봐야. <웃음> 미노도 그랬잖아요. 그때 뭐라 그랬죠? 민호야, 뭐고 있겠지? <웃음> 엄마야 삐지는데? <웃음> 이거 카중이 편집해주세요 나중에 <웃음> 민호야, 응. 우리 너는 아, 사랑하고 있단다 응. 이 새끼 아직 허당이라서 네 오면은 자리를 다시 바꿀 수 있어 <웃음> 멤버 중에, M6님 멤버 중에 누가 얼굴 부심이 제일 강해요? 얼굴 부심 부릴 사람이 <웃음> 병균이 형밖에 없는데 병균이 형은 그런 거에 신경 을안쓰쓴 사람. 생긴 잘생긴지 모르고 사는 사람. <웃음> 형 친구가 랬더니 그럼 나네 얼굴도. <웃음> 아 원래 네 얼굴 그랬을 땐면데더 이런. <웃음> <웃음> 오늘 뭐라고? 그러니까 여자 좀만더라고 <웃음> 이쯤에서 오늘 발표하는 얘기가 있어요. 어 신곡이 있는데. 아, 네네네. 아주 잔잔한 곡이에요 제 얼굴에서 그런 노래가 나온다는 건 진짜 용납할 수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가사가 들어보면 내 노래가 고요아 그리고 아까 들었던 그 서울 서울에 오면 이 곡은 멜론이나 혹은 다른 음원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불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전화해서 무슨 말 했나요 혹시 사랑한다거나 사귀자는 말안 했죠 됐어요 그러면 아 모두 다 잊었죠 그댈 사랑한 적 없어요 <목소리> 어제는 술에 취해 기억안 나. 이제는 그댈 만난 기억 없어요 그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 뿐우리 어제 만났었나요 <웃음> 수치에 쓰러져 있다 입을 <웃음> 킥하고 버리는 고려해본다 빠른 작다가 나오는 헛구역질에 눈물이 맺혀 가울 속 비치는 날 보며 한숨을 쉰다 오랜 보고 싶다거나 결혼하자 말안 해줘 목구멍에 손가락 넣고 투하고 삐어내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어젯밤 전화해서 무슨 말 했나요 혹시 사랑한다거나 사귀잔아 안녕하세자 님이 생겼습니다. 박수! 오늘자다 아, 전자 전자 언니가 생겼습니다. 형이우리아니 다시 한번 m u 님께서 2만 원 엄청 재미있게 뿅구 하시기로 했거요 감사합니다. <웃음> 몰라요, 몰라요. 이걸로 하세요. 마음이 <웃음> 안 돼요. 와! 와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되게 존경스럽다. 아, 오자. 합니다감 자, 그래. 괜찮아. 감사합니다. 돈주거 아니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